통해서 너를 보니까 같자는 거야 너의 신 행세와 너의 신 같지도 않은 그 신을 가지고 신인가 아닌가 알아보려 하는 책임 회피야 본인은 예감 직감 육감 초 꿈, 음 빠르지 빠른데 뭘 어떡하라고 여기저기 물어보면 뭐 할건데 그럼 해 보던가 까칠하기도 하고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. 본인이 어, 굉장히 까칠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배포 좋을 때는 좋아. 근데 끝이 없다. 마무리가 없어. 본인은. 결과물을 너무 보고 싶은데 결과물이 없다. 본인 스스로는 그 결과물을 찾으려고 많이도 다녀봤다. 아니까 어, 여기도 물어보고 저기도 물어보고 어, 성격에 까칠한 거에 반면에 그 까칠함을 활용을 못한다. 그냥 성질만 가칠하다 옆에 사람들만 힘들게 할뿐 그러니까 본인도 힘든 것뿐 결과물이 없다고 어. 내 성격만큼이나 가칠하면 결과물을 보여주든지 하고자 하는 의지는 엄청 많은데 마무리를 못 지어 본인이 어. 여기저기 물어보면 뭐할 건데 그럼 해보던가 아닌 것 같으면 아예 돌아서든지 해보지도 못하고 돌아서지도 못하고 반쪽 발만 딱 담가 놓고, 긴가 아닌가, 긴가 아닌가, 계속 의심만 하게 짝이 없고, 오구쩜만 들고, 사주에 신까으은 있다고는 하나, 신으로 제대로 불려물 수 있는 사주는 아니다. 어, 근데 이말 듣고 싶어서 왔잖아. 어, 맞나, 안 맞나. 어, 내가 신 때문은 아니야. 근데 사실은 그렇다. 마무리를 안 짓는 거는 뭐냐면, 책임 회피야, 본인은. 성은, 이사주의 성향도 있거든요. 왜? 학 질결까지에는 겁나고, 안 질러 하니까 두렵고 근데 내 성격이 이러니까 는 신기는 있으나 그신기를 가있다 해서 다무장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어 예감 직감 육감초꿈음 빠르지 빠른데 뭘 어떡하라고 음. 정작 나한테 쓰지는 못하는데 아니에요 어. 근데 제자라고 하면 신이 왔다 하면 제자가 제자 스스로한테 제일 잘 알아 제일 먼저 어. 아 제자구나 그러면은 그게 틀렸든 맞든 판단해 봐 근데 그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 네. 어왜 네. 전시 과정에 그래도 불리던할머니어 이따 소리는 들었을 거야 들었나 안들었나 어 다녀보면 항상 뭐 외가뿌리 쪽에 알고 니는 있는... 외가뿌리 말고 전시잖아 보니 네. 그쪽은 모르겠어요 음, 전시 네. 과정도 네. 네. 뭐 이렇게 어금 크게 들어오나 어, 많이 불리던 할머니 그래도 촛때라도 한개 올려놓고 어, 최상당에다가 네. 많이 빌던 할머니는 계셔요. 그 할머니가 그렇듯, 외가 쪽이라 그러니까 그건 왜 할머니고. 내가 본건 전시고. 어, 본인 전시 아니가 어, 외가 쪽에서왜 들어오노? 전시인데. 어, 본인 전시 가정에 그 외죽도 타고는 올수 있지. 욕심이 나서. 근데 하나 전시 가정이 똑바로 안 잡혔는데 외가쪽에 알아가 뭐하냐 이 말이야. 그죠? 그러니 본인이 죽대가 없고, 흔들리기 짝이 없고 어. 왜 욕심을 내지, 외 할머니는? 어? 나도 한번 무장하다가 못해봤으니 다 끝까지 못하고 갔으니 맞잖아. 어? 근데 이따 그런 소리를 들어도 본인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잖아. 네네네. 내 말이 그 말이야. 많이 들어보죠갈 때마다. 내가 어려서 몰랐다, 어렸을 때 죽었다 하더라도 제자를 하면 느껴져 있다라는 근데 본인이 안 느껴지잖아 네, 네, 느껴지는 건 없어요 아무것도 안 느껴지는데 네. 일단 무당 말이 이렇다 하니까 네. 저렇다 하니까 네, 이렇어 네, 네. 저는 어, 맞잖아 이렇다 하니까 저렇다 하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뭔가 모르게 이게 어,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네 어, 내가 안 되는 것이 네어 나도 저렇게 다른 사람들처럼 저래 살고 싶은데 어, <웃음> 내가 저렇게 안 되는 거는 그러면 무당말이, 뭐, 신까물이라 하니까. 신이 와서 그런가 보다. 어느 순간 이렇게 유착관계가 되고 있는 거야. 음. 본인 스스로 그 말에. 음. 맞잖아. 그래서 여기도 질러보고 저기도 질러보고 허나 그 결과물은 뭔가 해보지는 않는단 말이야, 근데. 계속 듣기만 하고 머물기만 하고. 음. 어. 그러니까 그 결과물도 없는 거야. 음. 그면 내가 스스로 서보든지. 그럼 아니었다 판단되면. 뭐그 무당이 맞든 안 맞든 내가 일단은 해보았잖아. 근데 그런 게 없다고 본인은. 그냥 그게 책임 회피라는 거야. 난 당하기는 싫고 계속 이야기만 병 있다 소리만 들으며 치료를 하지 않은 그게 치료가 맞든 안 맞든 어 그게 치료가 틀려서 부작용이 일어났다면 다른 데를 찾아볼 거 아니야.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 치료 자체를 안 하려 하는 거야. 경험만 간다. 음. 맞잖아요. 네. 어, 그러면 조금 다른 것 때문에 내가 몸이 피곤하거나 음. 그날따라 뭐 어떤 몸이 좀안 좋아지거나 하면 그걸로 꼭 유착을 시키는 거야. 음. 혹시 그것 때문에 그렇다든 내가 그래서 몸이 아픈 거 아닐까? 그래서 그렇대 음. 그럴 거야 결국에는. 어, 그럼 옆에 또 찔러가지고 또 가는 거야 무로으로 어. 하루보로 하루산다. 내가 보니까 어, 아니야. 어. 말은 못하고 하루보로 하루산단다. 어 그런데 그럼 뭐하노? 음 내한테 들어가는 건 없는데 다 옆으로 새는데 어 그래서 그 능력으로 옆에 사람들은 한마디로 우리 본인의 어떤 기운을 가지고 어다 산다 해도 가언은 아니다 어 그래서 제자이기보다는 이 마무리가 안 되다 보니두 가지 성량은 배포는 좋다고는 하나 이 배포를 나한테 쓰지를 못하고 어, 그 안에서 여기저기 묻는 바람에, 어, 조상이 먼저 지금 일어나는 격이고, 그래서 신가물보다는 처음 시작은 신가물이었으나, 그 신가물이 있다 해서 무당을 할수 있는 건 아니고, 그 신가물로 인해서 조상들이 왔다 갔다 왕래를 하기 시작하고, 어, 뭔 말인가 알겠죠. 그래서 외가 조상이다. 친정 그러니까 전시가정의 조상이다. 어, 이렇게 할머니들이 앞을 서는 격이고, 그리고 청춘에 일찍이 가는 할아바이 하나가, 어, 전시가정에, 네. 어, 알고는 있을 거예요. 네, 못 들어봤어요. 네. 어, 너한테 와서 돈 같은 돈한번 벌어보자고. 네. 돈에 꼽힌다, 본인이. 금전에 꼽힌다고. 어, 많이는 벌고 싶은데, 네. 벌어봐도 소용없고, 네. 자꾸 세기 마련이고, 나는 왜 이런가 한탄하기 시작하고, 네. 어, 아니야? 그렇죠. 음. 그렇다보니, 직업에서도 들쑥날쑥, 들쑥날쑥, 안정감이 없고, 내 직업이든, 어 같이 사는 사람이 되었든 계속 인연지었던 사람들마다 어 내가 안 움직여주면 못 사는 사람이고 보니까 아니가 어다 너한테 책임 너가 그런 만큼 신한테 본인이 신한테 그렇게 하고 있는 것만큼 본인의 상대들이 다 본인한테 책임 회피한다고 네가 움직여야지 네가 좀 해주라 나는 모르겠다 네가 그래서 맞잖아. 그러니까 거기에서 미칠 것 같고. 그러니까 어디 가서 한 이렇게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계속해서 무당집을 찾기 시작하는 거야. 공주 같은 경우는 본인 같은 경우에는 제자라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처럼 분리 목지를 못해. 왜? 어떤 교감이 있어야 되는데 내 안에서 꽉 찼다고 나로 나로 꽉찬 사람한테는 그 무엇도 투입이 안돼 기신도 신도 왜 무당은 남의 집 기신도 싫어야 되고 그죠? 오늘 신령님도 찾아드려야 되고, 뭐, 그렇기도 알아야 되고, 이게 신인지 아닌지 판단 안 해서, 내 안에 싫기도 해야 되는데, 내 안에 나를 꽉 찾는 애한테 누가 와가지고, 어떤 분이 와가지고, 진짜 신이 와서 너한테 일러준다고 한다, 의심을 할 건데, 그잖아. 응. 음. 그치? 응. 어. 그래서 신은 있어. 몸주 동자는 있어. 어 근데, 우리같이 불리자 아니자, 아니다. 어, 내, 그냥, 내하고 명을, 명을 잊고 살아라 하는 신인지, 그건 돈 벌어보자는 신인지, 너를 그냥 지켜주는 수호신인지, 수호신은 모두 다 있어. 요도 있어. 다 있어. 가난한 애기들도 다 있어. 어. 군자는 조용히 있어도 내 말이 다 들린다. 그리고 인정을 하잖아. 인지를 한다. 인정을 하기 때문에 인지를 하거든. 본인이. 맞잖아. 그니까 러내 말이 다 알아들어. 조용히 왜내 새끼를 먼저 이따 살려야 되니까. 어. 근데, 여기는, 다른 생, 내, 나로 꽉 찼대잖아, 본인은. 본인은 나로 꽉 찼기 때문에, 내가 생각한 거 다른 게 들어오면, 안 받아들라 해, 자꾸. 그러니까, 반박감이 생겨. 맞지? 어? 정확하나? <웃음> 어? 그래. 같이 사는 너 여자친구다. 정확하지? 안 받아들라 하잖아. 나로 꽉 차있거든. 상대방의배려는 절대 안 하거든, 너는.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. 너, 마무리 없다. 어. 너가 제자다, 여기가 아니라. 그니까, 러 가짜지. 사실은. 어. 진짜 제자야, 진짜 신이 온 사, 이, 이 아이는 여기를 통해서 너를 보니까 가짜는 거야. 너의 신행세와 너의 신 그, 같지도 않은 그 신을 가지고 신인가 아닌가 알아보려 하는 얘는 가짜는 거야. 진짜 신이 온 사람. 이, 진짜 신이 온 제자들은. 그 눈으로 보니까. 야, 제자야. 그래고 저리된 순임 되든가 법사가 되든가 어, 법사가 되든가 때로는 이 눈이 다 빈다. 뭔가 형상이 보여서 눈에 보인다라는 게 아니라 너의 마음, 너의 생각, 네 눈빛, 말투. 맞잖아. 아이가? <웃음> 어. 보면은 너가 뭘 원하는지 나는 알아 그래도 안 받아들여 내가. 너 이렇게 있는 것도 마음에 안 든다 얘는. 이런 여자 안 좋아한다 사실은 그냥 그냥 있는 거다 깔끔하고 깨끗해야 되고 어 무식한 거 싫고 사실은 지는 무식해도 어 맞지 어 지는 무식해도 무식한 여자 싫고 음 격조 있고 어 여태 이 마음을 몰라줘가지고 그만이 쳐돌아 댕겼다 그만이 너를 무시했고 그냥 입다문 거고 이동작가 얼마나 깨살지기고 얼마나 어 재밌는 한데 야를 이렇게 바보로 만들어 놨냐 어? 그건 본인도 잘못이 있다 그럼 스스로 찾으려고 했었어야지 그치? 미뤄둔 것도 있잖아 동작이가 니한테 제일 화가 많이 난다 사실은 그 누구보다 어? 느낌 내가 집값, 이때까지 살수 있는 방법 다 줬잖아 어? 너가 다 깠잖아 그럼 한 번쯤 찾아야 되잖아 남 일이라고 생각했잖아 내 일이라 아니라고 생각했잖아 어? 근데 이렇게 알아주니까, 들리잖아. 느껴지잖아, 이제. 아, 맞다. 아, 그랬었지. 어, 눈에 보이는 게 신이 아니잖아. 어, 이네 애가 느낀 게직감이 네 신인데. 그치? 서두르 가면 되지. 너 제잔데. 음 응. 그래서 그거 조상놀은 그만해라고 한 번씩 감기르는 거야. 너가 신이야기 마음이. 방금 무당리 이야기를 하거나 그런 약간의 이런 비슷한 이야기만 하면 어 뭘하네 어 말을 안뱉은 것뿐 그지 어? 그리고 그래, 가는 건 싫어하더라고. 그래 싫어하는 거야. 자, 가지 얘 만나는 동안 가지 않았어. 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야. 싫지 왜 자기 스타일도 아니고 자기 급이 아니니까. 내가 어차피 몰라줄 건데 가보면 다이신게신앉아 있는데 지금 다 진짜 찌는 신인데. 다 아, 귀신들 앉아가겠지. 이미는 그 귀신들하고 이야기하고 바쁘지. 안 봐도 안 가도 네가 뭐하고 오는지 다 안다 야 너. 이미 뭔 소리를 듣고 오는지 다 안다 <웃음> 집에서. 어뭔 말인가 듣겠어? 어 계속 그런 거뿐보음너 응. 먹고 싶으면 했어? 아니 없습니다. 그랬다? 응. 그 아, 개놓고. 아까 밤면선생한테 전화해. 선생님 <웃음> 이런 거 같아요라고. 네안 응. 통하니까 말 일단 요 감사합니다. 이번 사례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여, 연인 관계에 <웃음> 남녀가 같이 이렇게 왔는데요. 어, 사례자는 어떤 여자, 이제 여친의 어떤 사례자인데, 본인인데 이 막상 오고 보니까 본인은 제자인 줄 알고 여기저기 이렇게 긴가물이다 이렇게 많이 알아봤던 것 같습니다. 근데 막상 이렇게 알아보니까 남자 친구가 우리 같은 제자이다 보니 어떤 둘의 뜻도 잘 맞지 않은 분더러 어떤 생각과 이렇게 어 지금 현재 이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안 맞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본인은 본인 때문에 지금 오늘 온 걸로 알고는 있었지만 여태까지 이제 남자 친구의 어떤 기운들 때문에 그래서 지금, 뭐, 꿈이 되었던, 지금 상 현재 상황들이 일어났던 일들이, 어, 생긴 것 같거든요. 그래서, 어떻게든 남자친구의 어떤 기운, 지금 많이 아픈데, 남자친구가, 음, 이런 기운들을 좀잘 알아주고 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